네 반갑습니다 무탐입니다 이거를 참좀 예, 많이 아프네요 뭔가 예, 코어가 이제 어,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9시에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에어드랍 여기 이 여기를 클릭을 해서 출금도 이제 동시에 같이 열렸습니다 이제 많은 양이 이제 어, 출금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어, 상장 전에 뭐 6,555달러, 뭐 900달러, 1000달러 이렇게도 어, 불려졌는데 자 지금 상장 가격을 좀 보시죠 자 OKX 거래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 자 현재 지금 이렇게 보면 자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자 현재 가격 3.5달러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네,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에, 상당히 기대에 좀못 미치죠 어, 현재 지금 이 정도 거래선에서 그리고 거래량은 현재 2876만 달러 정도를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정도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다음 후흡이 볼게요 자후흡이는호흡이는 3.88 3.89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거래량을 보면 어, 356만 7천 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 코인 유동성에 있어서는 OKX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네요 약한한 한 8배 수준, 어, 좀 낮은 어, 수준이 있군요 네. 그리고 바이비트 어, 바이비트는 어, 현재 지금 추세를 봤을 때 다른 거래소보다는 그래도 높은 가격입니다 여기가 제일 높은 가격이네요 0.5달러를 시작으로 해서 어, 21.96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거래소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유사한 기준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이제 가격이 또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이제 평준화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가 제일 높고요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60만 5천 달러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 여기는 좀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자 다음 MEXC 거래소 볼게요 어, mxc 는참 확실히 어, 이게 뭐랄까 거래 세력들이 확실히 mxc 를 많이 이제 에, 여기서 좀 하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좀 보면 거래량은 어, 가장 낮은 어, 200, 200만 달러 정도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장난질 좀 보였죠 어, 30달러 까지로 치고 가서 쭉 가는 듯 했지만 자 여기 1분 사이에 어, 2분 사이에 어, 18달러까지 떨어지면서 현재는 10달러 미만으로 여기도 4.68달러 정도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에, 기대에 못 미치는군요. 확실하게 이게 기대치가 아무리 높아도 시장이 이게 매도 물량이 아무래도 기다려온 만큼 이걸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매도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지금 mxc 에서도 매도하는 양이 지금 예, 어마어마하네요 예, 90개 480개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okx 도 어, okx 는더 많네요 지금 이, 여기는 보면 거의 뭐 몇천개 몇만개 단위로 이렇게 예, 파네요 예. 이러한 세력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야, 참 어마어마하게 어, 양이 유동성 물량이 결코 적은 물량이 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른 그쪽에서는 견해를 봤을 때 유독 물량이 적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사실 초기에 이 정도 물량이 풀리는 거는 꽤나 많은 양이 풀리는 거죠 네 하여튼 이 정도 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군요 어, 후흡이도 여기도 보면 거의 뭐 몇만 개, 몇천개 단위가 이렇게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 세력들은 확실하게 어, 뭔가 어, 재미를 좀 보기는 좀 어렵겠고 완전히 장기로, 장투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 가격으로 좀 팔기좀 아까운 것 같아요 아깝고 이제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또 호재거리가 이제 또 바이낸스를 상장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 코어다오가 이제 메인 네트워크는 자체적인 것은 있으니까 어, 여기에 들어오는 또 어, 업체들에 대한 체인들에 속해지는 기업들이 또 어,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 좀 쭉쭉 또 치고 나갈 수가 있겠죠 일단은 예상, 어, 예상은 뭐 우리가 대부분 했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아쉬운 어, 결과 아닌가 싶네요. 네. 여기까지만 달아보겠습니다. 연산 시청 감사합니다.